연애 숙맥 ISTJ에게 플러팅할때 의미를 확실히 전달해야 합니다. 예를 들어 ISTJ에게 귀여워 라고 말했는데 연애 경험이 드물거나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ISTJ는 최악의 경우 본인을 얕잡아 본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. 이는 남성이 인식하는 귀엽다와 여성이 인식하는 귀엽다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해프닝입니다. 따라서 오해하지 않게 교통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. 여성이 생각하는 귀엽다는 이런 뜻이라는 걸 텍스트 또는 사전을 통해 알려주면 그걸 딥러닝합니다그 부분에 대해 거부감이 없다는 걸 확인하면 자주 활용해도 좋습니다. 오늘 다시 청하주시 야사 j y j j y j y Bonin Dung f a s Vlog ASMR doon. Total Negaji Benefit Yul Nulil Suitsub n a d u c u s a n